벌써 일주일인가? 우리가 전국대회를 나갔다니 치수 선배 준호 선배 대만 선배 태섭이백호 태웅 한나 안선생님 슬램덩크 전국대회 3회전 북산대 아울스 아, 저희는 아웃스 팀이고요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웃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장민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그래도 동호회에서 동아리에서 그래도 조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70대 한65 정도로 저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 붙어서 들여보내고 대웅이가 태웅이가 28번을 맞고 내가 76만, 28번을 어 버려 어28 28번한테 점수를 다 주자고 어, 28. 어, 28번한테 점수를 다 주고 어. 괜찮아 그리고 태웅이가 어. 다 도와줄거 어. 어. 나머지는 태웅이가 어. 다 도와줄거니까 어. <웃음> 도와줄 믿음을 갖고 붙어 어, 그냥 뻥 뚫리지만 않으면 돼 어. 그 로테이션 놀 필요 없어 자기 수비 따라가면 돼 태웅이가 막아주고 갈거야 패야 서태웅 좋아! 서태웅! 매치 찍어 줘. 뺏, 매치 찍어 줘 대선아. 오케이! 와, 대선이가 센스가 있어. 더, 더, 더, 더, 더, 더. 태웅아태웅아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아, 선생님, 타임 하나만 불러주세요. 예. 도와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슛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 들어. 지금 슈터, 야슛 슈터. 볼을 잡잖아. 볼을 잡으면은 그냥 붙어서 붙어서 그냥 들어 보내라니까. 아니 백호가 안쪽을 봐줘야 내가 바깥쪽으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 매치다. 그냥 붙어서 들어. 왜냐면은 갑니다. 스크린 걸어도 그냥 붙어. 그냥 붙어. 아니 스크 공 잡기 전에. 근데 스크린 없는데 3점을 넣는데? 스크린 있었어. 안 썼어. 게임도 못 뛰면서. <웃음> 흥분 하지 말고 가라앉혀. 몇칠 잘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야, 리바운드 몇개 잡아가지고 섞공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전 선배, 안전 선배.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정답. 나이스 패스. 대만대만 대만 던져, 던져. 그렇지, 계속 줘! 올 때만 해도 돼, 때만 해. 나가서 저걸로. 나이스! 와, 대선명 우비할때 다섯 명이 토서을 하나도 안 하잖아 힘들면 토킹을 하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무도 토킹 안 하잖아 형형 형 토킹 좀 해줘. 대만 선배 하고. 쪽으로 롤링을 하면은. 국다가여기서또 롤링을 하고 여서서 다시 나한테주면서태웅이서 주고, 들어갔다가, 태웅이가 들어가고 나가다가 어, 나서다가에오한국에가나오에에다가국에서한국에에에서 이런 것도다 얘기해줘야 돼. 아 키가 막혔는데.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나가줘야 돼 나가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조조조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박서우. 리바드 리바운드를 okay, okay. 할 수. 오케이 할수 있어. 자 하나 둘셋 한국산. 하나 둘 셋. 국산 다이나믹하게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리바운드 하나 딱 잡고 준혁이나 성조한테 주고 패스 파. 몇 개로 해가지고 속공 한몇 개만 딱 나가잖아. 그러면은 게임패스야. <목소리> <Yeah, 목소리> 예. 예. 예. 산. 아유. 자 누구야 누구야. 없어! 없어! 봐봐 나가야 돼, 오케이! 뛰어줘, 뛰어줘! 나이트 대박이야! 줘도 되겠다. 얘도 줘. 다시 또한 번. 백코스 빨리 해야 돼, 태섭아. 예! 예! 예! 예! 아... 받아줘, 받아줘. 태서아 받아줘야 돼, 받아줘. 받아줘야 돼. 태서아 받아줘야 돼, 태서아 받아줘야 돼. 야, 움직이란 말이야, 예! 와! 받아 야, 수비해. 됐 so, 대만 넘배 오케이! 오케이! 배포야, 배포야! 리바운드가 너무 안 돼. 박수, 박수, 박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웃음> 쟤네가 슛을 버리잖아 지금. 어? 찬스 나니까 또안쳤 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좀 자제했다가 한 번씩은 드라이빙 치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백호야, 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괜찮아. 야, 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아, 끝내준다, 끝내줘. 태속 패스, 선배 패스가 백호야. 태섭이 기가 막히다. 태섭이. 태섭이. 와, 태섭이.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어우, 어우, 어지러워. 준혁이 뛴다, 준혁이. 손이 뛴다. 준영이. 준영이. 준영이. 야, 아예 따라가지 못하네. 우리 지금 <웃음> 살이 너무 많이 쪘어. 하 작전 내가 에이스를 내가 아, 에이스를 내가 네가 막는 게 아니고 네가 한다고. 내다고 내가 서돼태 괜찮겠어? <웃음> 그러면 상코트 에이스 한번 해 봐. 지금 태우이가 태용이 태웅이 잘하고 있는데, 어, 잘하고 어, 있는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우리가 엄청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뭔가 게임이 저기의 <웃음> 작전이야 말리면 안돼 그냥 우리는 더 계속 밀어붙여야 돼 어. 아 태삼아 도와줘. 태삼이 도와줘. 태삼이 도와줘. 태삼이 줘, 우와 와. 오 대박팀다 대박팀다 보리라 조심 조심 조심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웃음> 어 조심 오 좋아 1대1대 1대. 오케이 와. 오케이 对听话 그 누가냐? 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 수비 수비. 오케이. 밀려, 안 밀려. 나이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나이스, 배! 대만 선배! 아니 일단 에이스 하지 마봐. 에이스에서 태웅이가 먼저 하, 하고 그래. 내가 지금 못점 정도 나가? 와서 네가 리딩을 해주는 그래. 게다할야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래. 야, 조금만 더 리바운드 해가지고 속곱 몇 개만 나가서? 선배, 대만 선배. 아, 아 예! 대만 선배. 예! 대만 선배 살쪘어 아. 대만이가 태용이를 볼을 줘. 태용이가 여기서. 태웅이 올라갈 그 하이로 올라오세요. 치수 선배가 태서비를 넣어 줘. 여기서 하고 이게 저잖아요. 네. 하이로 하이. 하하 하이 주고. 네. 치 진수 선배가 이거 주고 다, 나, 외곽에서 다 걸어주면서 움직이세요 네, 지금 에이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공격하는데 너한테 올 거야 분명히 헬프 올 거야 야, 패스, 패스. 무리하지 말고 그래. 쫙잘 펴줘 백호야 같이 죽어 백호야 백호야 걸어주고. 저 자신 있다면서. 우리의 얕은 선수층으로는 백호의 부상과 주전 선수들의 피로 누적을 커버하지 못했고 작년 전국대회 4강팀 아웃수는 강했다. 그렇게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우리의 전국대회는 그대로 끝이 났다. 북산은 최강 상황을 꺾은 팀으로 인정받아 단숨에 지역에서도 견제를 받는 팀이 되었고 그리고 나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안녕하세요. 되고 싶다. 혹시 아, 어떻게 오셨나요? 농구 배우고 왔습니다.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하이태 e 이탈준님주아 고생, 오생 고생, 고오 고생, 오생오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 고생, 고생, 고 고생, 고생, 고생, 고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 몸을 만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은 제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웃음> 힘들 것같아 어, 진짜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오늘 그, 누구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등장할 때 북산이 등장해가지고 좀 당황했고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슬램덩크 팬으로서 1월 4일 개봉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었고 빨리 슬램덩크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 나 누구예요? 아이고 컨셉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졌어요. 우리 사망하고 하고 나서 지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컨셉점이라 힘들었네. 아. 원래 그냥 이기죠. 아 일부. 에 아, 예. 컨셉 아 컨셉 때문에 힘들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태섭이가 너무. 너무 너무 없댔어 자꾸 아, 1대1만 해. 이거를 한번더 줄여줬어야 하 내가 아, 멘탈 그거... 관리 좀 해줄게. 오늘 고생했어. 그래 고마워. 아 유튜브. 번... 아 네? <웃음> 다시 다시 우기였는 가야그아 유튜브가. 아 그냥 링크 다아주시는데 말로 하기도 묶은데? 채널 이름이 뭐, 뭐죠? 채널 이름이요? 채널니키쿠야 니키쿠. 니키쿠. 니키쿠.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 스밴덩크의 주인공 중이라 한 명을 띄셨으 되게 영광했던 것고요 또... 아예... 은더 글씨감했던 것 같고 살이... 물론 살이 됐어 살은... 안해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운동은 가끔씩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안되겠 맨날 운동하는 거랑 이렇게 가끔씩 운동하면 확실히 해보니까 차이감이 나서 오늘 때부터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아니 뭐... 오픈하지 않았어? <웃음> 아, 아... 와이프가... 지금... 도시지 오픈해가지고 이제 영화상이라고 조금 조그만한 그냥 작은 분스집이에요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뭐 잘되고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뭐 경험이고 앞으로 더잘될 거라 생각하고 와이프랑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고 저도 뭐 배달도 다니는데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와... <웃음> 배달 다니는데 웃는 얼굴로? 아유, 아유, 그럼요. 근데 <웃음> 웃는데 보는 사람들이 살짝 놀라시더라고. 앞으로 저희. 선수들, 은채한 선수들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어떠셨어요? 아 이제 대표님으로 말씀해 주나좀 아, 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아쉽네요. 아울스야뭐 워낙 잘하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스토프 대표 이강문입니다. 아, 스토프? 네. 너가 뭐하는 사자? 네. 농구 유니폼 회사입니다. 농구 아, 유니폼? 농구 유니폼은? 스 t o 죠 아, 상대가 이게 동호회 최강이 나올 팀을 만나봤는데 또 저희 같은 팀으로 이렇게 프로의 이름 날리셨던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몇 살인지 얘기를 했대요.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고. 아직 미필인 28살입니다. 올해 28살이 됩니다. 5월에 전역하고 <웃음> 군필이 되는 <웃음> 괜찮아. 아, 등이 너무 아파. <웃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오늘 그, 제가 헤어스타일이 강백호 선수랑 비슷하다 보니까 강백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강백호처럼 리바운드를 많이 잡았으면 좀 팀이 승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비록 리바운드는 많이 잡지 못했지만 또 우리 또 프로 선수 출신들하고 같은 팀으로 경기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 저는 욕심은 좀 이기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선수들이 일단 합도 안 맞고 너무 몸이 안, 되, 안 되고 좀 아파 보이는 게 너무 심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계속 심리전을 좀 하려고 중간에 좀 이제 오버 액션을 좀 했는데 너무 매너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췄거든요. 아, 그 심리전을 끝까지 했으면 좀 비등비등 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수들을 그대로 몸 만들어서 다시 리벤지 매치를 하는 컨텐츠를 한번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 보답하는 길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볼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 이제. 연습게임에 응해준 아웃스 팀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